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오늘 하실 내용은 플러스 투 시스템 자 플러스 투 시스템인데 무회전으로 어, 치는 방법 어, 무회전으로 긴 각을 쳤을 때 편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플러스 투 시스템을 이용한 상단 무회전으로 편하게 치는 방법 자 플러스 투 시스템이 뭔가 먼저 아시겠죠? 셔 앞전에도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플러스 투 시스템 요쪽 장쿠션 코너 점에서 저쪽 장쿠션 점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 장쿠션 두칸 길게 도착을 한다고 어, 플러스 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회전을 주는 거죠 자 일단 시타를 해볼게요. 모예전을 정확하게 주시고 스트로크는 뭐 부드럽게 세게 다 됩니다. 너무 세게만 주시면 됩니다. 자 미들 발로, 자 미들 발로. 자, 이런 식으로 두 칸이 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서 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있겠죠. 자, 이쪽으로 한번 놔둬 볼게요. 이렇게 자, 이쪽 단 쿠션 점에서 코너를 향해서 치면 이쪽 한칸 길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두칸 길게 나오는데, 여기는 한칸 길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장 쿠션이 두칸 길게 나오면 단 쿠션은 반 칸이 한 칸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 칸이 한 칸씩이니까 요한 칸은 두 칸이 되는 거죠. 자, 두칸 길게 나오는 거. 자, 이번에는 단 쿠션을 치니까 단 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미들 팔로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들 팔로로. 똑같이 치친 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방칸이 한 칸이라고 했죠. 한 칸, 두칸 길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투 시스템입니다. 방쿠션, 장쿠션 다두 칸이 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방쿠션은 방칸이 한 칸씩, 장쿠션은... 한 칸이 한 칸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다른 곳에 있을 때의 코너점을 향해서 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점에서 코너를 향해서 미들발로 치시면 자또두 칸이 길게 나오죠. 미들발로 치시면 자, 또두 칸이 길게 나오죠. 자, 이번엔 앞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요 앞으로 쭉쭉 쳐볼게요. 자, 6에서 코너. 코너 점을 향해서 미들 빨로. 코너 점을 향해서 미들 빨로. 자 여기 있으면 5에서 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두칸 5에서 코너를 향해서 미들팔로미들팔로 미들 팔로. 여기 한 칸, 두 칸, 세칸 그러니까 5포인트까지는 나오는데 4포인트부터는 1.5칸씩 나옵니다. 자, 여기도 대략 1.5칸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당쿠션 출발입니다. 당쿠션. 자, 첫 번째 포인트, 요, 여기서 쳐도, 자, 반칸에 한 칸씩이라 그랬죠. 한칸, 두 칸. 자, 두 칸이 가집니다. 코너의 점을 향해서 무회전을 주시고. 1.5레일 내지 2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두 칸이 가집니다. 1.5레일 내지 2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두 칸이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시를해볼게요자 이번에는 이 포인트 출발입니다. 자, 여기서 칠 때는, 어, 코너에 장쿠션이 먼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쿠션을 치시되, 한 포인트, 그러니까 0.1포인트 정도, 어, 앞쪽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면, 장쿠션이 먼저 안 걸리겠죠? 자, 음, 모회전을 주시고, 여에서 1.51 스피드, 미을발로 이에서1 5일 스피드 미널빨로자 이런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코너에 점을 안치고 다른 쪽으로도 칠 수도 있겠죠 자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놔뒀습니다 단쿠션 출발이죠 단쿠션 도착 자 하지만 칸 수를 채니까 하나 둘셋 4칸 차이가 나옵니다. 4칸 차이. 자 여기에 한칸 차이는 저기에 반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한 칸이라 치고 일단 이것도 한 칸이라 치고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들어오죠. 코너에 정을 향해서 치면 여기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한 칸이 더 깁니다. 그러면 저기 반 칸을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죠. 자. 정확하게 만는지보고요5 포인트 자5 포인트를 향해서 미들발로전 가동을 똑같이 치시는 자5 포인트를 향해서 미들발로전 가동을 똑같이 치시는 자 이렇게 도착해서 한 칸이 길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한칸더 길게 나올려 그러면 또 5포인트를 옮겨면 되겠죠. 그러면 1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장쿠션도 한번 시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코너점을 하게 치면 두 칸이 긴 여기 위치로 들어졌죠 하지만 여기는 한 칸이 더깁니다. 자, 이럴 때는 저기에 반 칸만 옮겨주시면 또... 똑같습니다. 자, 시탈해볼게요. 자, 5포인트를 향해서 미들발로. 자, 5포인트를 향해서 미들발로. 자, 이렇게, 어, 무예전으로 충분히 공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쿠션 출발은 2에서 여기 두번째에서 출발할 때에 길게 더긴 반보다 더긴 구간에서는 가능하고요 반보다 안쪽 구간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장쿠션을 먼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타 장면은 몇개 안나오겠죠. 무회전으로 코너를 공략했을 때두 칸이 길게 나온다. 그것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회전 정확하게 저주시는게 어, 잊지 마시고요. 속도는 그렇게 빠르게 안 하셔도 되고 1.5에서 2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그것만 집중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큼을 토대로 뭐 앞돌리기도 길게 나올 수도 있고요. 비겨치기도칠수 있습니다. 물론 옆돌리기, 뒤돌리기도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시타 장면을 몇개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타면으로 가시죠.